나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집에서 본 바깥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빅형마장이에요 이제 나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중문으로 되어있어요 보안때문에 집들이 다 이중문이에요 2층에 살아가지고 금방입니다 어,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G층, 1층, 2층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거의 웬만하면 1층부터가 아니라 G층부터예요. 호텔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잘안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놨는데 우리는 강아지를 정말 많이 키웁니다 저렇게 강아지 진짜 많아요 오늘 진짜 좀 날씨가 좀 더운데요. 이제 곧 11월인데 날씨가 한이래국 한국 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먹어야 되지? 대충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한국 한 이거 지금 지금 지금 이거 이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이금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어지 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담배로묵사 가지고 얼만나 중국 가서 많이, 사 더라구요. 난 담배 안 패스 봤 는데, 제가 이데라면 딘, 라이 딘, 라이 라이 딘, 라면라면라면라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해정 구경이 나고요 여기 보면 일본 겸참 일본 많습니다 우리나라 거 빼빼로, 빼빼로. 그리고 고리밥 고래바. 고래밥 잘 나가더라고요 빠역은 죄다 일본 거 근데 이거 새우깡같이 생겼는데 이거 우리나라 새우깡 뺏긴 거 우리가 뺏긴 거야 여기가 뺏긴 거야 근데 새우깡 이역나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 우리나라 辣的不在这里可以吃吗加点吃十八块 要那个六个六个一套五十块钱谢谢来碗来碗火腿肠当空吧是 드실래요? 아 드세요. 아니아니 아몬드하고 호박하고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 내가 이거 다 볶은 거 집에서 깨끗이 씻어고아 진짜요? 네 해바라기 씨하고 호박 뭐지 호박 씨는 내가 다 볶은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응 이거는 그 사갖고 온 거고 아이거 생강은 이거 뭐안 먹을 테니까 생강 피면 아, 아, 안 먹죠? 아뭐아 이거 한번먹어봐 한 아니요 아니, 아니, 저 저는 다 괜찮습니다. 아 이거 한번 먹어봐. 집에서 맹기로. 깔깔할때 먹어. 응, 응. 너도 하나 먹어봐. 나안 먹. 먹어. 집에서 아, 맹기를. 근데 먹을만하면 적응하고 음. 집에서 냉기는 거야 저기흙설탕 넣고 아, 제가 여기서 이런 견과류를 정말 못 먹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 먹어 거 넣어놨다가 내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유. 네. 근데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우리 가족데 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에그, 에그타르트 하나씩 드세요 어때? 야손 쳐봐 찍으라 이거 <웃음> 얼마야? 이거 아 그냥 저거. 아까 5 0 원에 사신 음, 거. 네 음.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니 우리 하나 찍고 네. 네. 아 하나씩 찍고 기사님하고 가이드님 아, 사과. 네 감사합니다. 어. 드시라고. 빨리 우리 하나씩. 그거 기사님 갖다 좀 하나 드세요. 네 에이,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예전에 리스보아 중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랜드 리스보아 어, 엄청 크죠? 이게 지금 너무 가까이서 찍어서 그런데 좀 멀리서 찍으면 정말 더 이쁩니다 어, 엄청 커요 규모가 방문으로 들어갑니다. 문도 잡아주고, 여기 보면, 리스버 소장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스텐리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시비지신 시비지신의 말동상 저게 홍콩 돈으로 6,910만 달러예요 6,910만 달러 여기 들어오면 딱 오메가가 있고요 여기 옆에 딱 보시면 후가 있습니다 후 미영애